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디자인만 보고 카드를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바로 지금 리뷰에서 사용하지 않을 이쁜 쓰레기들은 이렇게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카드가 남아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쓰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카드들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단 다섯 덱밖에 없는데요. 어, 일단 요건 중복이 되니까 하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시클 세컨드, 그냥 바이시클, 그 다음에 디자인이 있는 카드로는 어, 렉촌투덱과 블랙폰테인 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리뷰를 했고요이 카드 역시도 리뷰를 한 적이 있고, 이 카드 역시 리뷰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카드를 걸어둘 테니까 여기를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자이 어, 바이시클 세컨드와 바이시클 스탠다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건 거 아니냐고? 일단 첫 번째로, 렉처노트덱은 제가 정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샀던 카드입니다. 왜 샀냐면 사실 리뷰하려고 샀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꽤 쓸만하더라고요. 떡이 저도 빨리 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렉초네트에서 신경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리케 때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퀄리티를 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블랙폰테인입니다. 사실 이 카드는 폰테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전이 많아요. 레드폰테인, 블루폰테인, 블랙폰테인, 그린폰테인, 또 얼마 전에 나온 당근폰테인에 핑크폰테인에 슬레이트 폰테인 뭐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레드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될 만큼 좋은 퀄리티를 낸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레드 폰테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블랙 폰테인은 제 친구한테 받았는데요 이렇게 허름한 상태지만 이 상태로 받았는데도 굉장히 카드가 부드럽고요 이렉처노트 덱과 비슷하게 회복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어, 네 종류의 카드를 추천을 해 드렸는데요 디자인이 이쁘다고 다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그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